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숙이 후련했냐 확률 진짜 완전 와 삽그각이다 극악 극악 삽 극악 아니 이 정도일 수는 없어 이야 아... 내가 봤을 때는 확정해서 만주는것 같은데? 내가 소문을 진짜로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소문을 진짜로 만든다? 아... 미역이 또 나왔네? 헐 이제 하나 나왔네? 와 아니면 내가 진짜 똥손인가? 아니면 내가 진정한 똥손인가? 이 손이 똥손인가? 왼손으로 눌러볼게요 여러분 자 왼손으로 눌러요 왼손으로 자 왼손띠 앙 왼손띠 자, 이제 왼손으로 어 오! 오! 오른손 개똥손이고 왼손. 용서 못해, 감히 나보고 꼬맹이로! 야, 이거 앙치마키 아니야? 오! 앙치마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야, 시원이에게 앙치마키를 선물했다. 이 오른손 똥손에서 왼손으로 갈아타니까 바로 그냥 왼손이 황금손으로 등극하지 이야 우리 시원이에게 형이 앙츠마켓 선물했다 내 비록 오른손은 똥손이지만 왼손은 황금손이요 앞으로 로저는 왼손으로 뽑겠어 오케이? 와 앞으로 로저는 왼손으로 뽑겠어 레프트 핸드 오케이? 레프트 핸드 이스 골드 핸드 아..대박이다 야..우리 랑꾼이는 팍 진짜 막 진짜 짜릿한 순간을 진짜 목격했네 야.. 야..놀랍다 그지? 와.. 시원이를 위해서 이 고인물 시원이를 위해서 하비채널의 고인물 시원이를 위해 내가 앙스마키를 해냈다 나 아, 진짜 놀랍다 야.. 야.. 우리 시원이 형이 진짜 앙치마켓 뽑아줬네와자 요거 한정소환거 20, 20번 쓰기 전에 앙치마켓 좀 올리고 올게요 갓비 채널 나왔다 갓비 채널 와자 한정소환 갑니다 간다 한정소환 레츠고 이러고서 메탈라이트 뽑아주지 너 시원이 진짜 넌 절해야된다 진짜 자아 오른손으로 눌렀어 근데 아씨 왼손으로 눌렀어야되는데 아아 반항하는 놈은 반드시 없애는게 우리의 규칙이지 누구의 규칙이냐 아마드 고릴라 극혐 띠자 오른손으로 눌러서 똥이 나왔고 왼손으로 나와서 이제 왼손으로 눌러서 금이 나온다 봐봐 자 레프트 핸드 렛츠고! 자 왼손으로 눌렀어요 왼손으로 자나아라 깡통 앙 깡통띠 자 왼손 아..씨.. 뭐 두개가 나오네 그래도 이럴때 선수를 쳐야해 황금볼이 원없이 나오는구만 자 황금볼이 원없이 나와요 또 하나가 나와요 방해하지 마! 아마도 고릴라. 이 정도면 내가 봤을 때 그래도 평타는 쳤다, 씨. 앙치마키 나왔으면 평타 친 거야. 아 강자 소환을, 라스트. 라스트 원! 자, 왼손으로 클릭만 합니다. 클릭만. 자, 이다가원바지 아, 씨안 나올 거 같긴 했었데 아마이나 나와라 씨. 우리 힘을 합치면 세상을 정복할 수 있어. 이 천공 아니냐? 니의스 <웃음> 야, 그래도 이정도로 평타 쳤어 나쁘지않아 평..와 이제 0 0 0 과학자 자 이제 깔끔하게 0 0 0 했네요 자 일단은 일반으로 다 태우고 간다 자 사이태마 원파지 자, 역시 안나오죠 알까기 바둑알처럼 떨어지네 다시 자 물론 나오지 않을거야 큰 기대감이 없다고 큰 기대감이 없어 큰 기대감이 그냥 하는거야 이거봐 큰 기대감이 없다니까 큰 기대감이 없어 큰 기대감이 근데 이러다가 내 네전에 갑자기 지저왕 나왔었는데 아, 아 개구리 남자 자 권혁수님 안녕하세요 고스트타운의 괴물이라니 흥미진진하잖아 다시마 인피니티 아.. 자 이제 여기서 10보 갑니다 렛츠고! 과연 사이다마 왕판치! 아 근데 나왔으면 좋겠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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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지저왕이 나버리네 아 오늘 지저왕이 왠지 나올 것 같았는데 지저왕이 나왔는데 아뭐아 뭐 아, 아토믹 사무라이 막 이런 게좀 나와야 이게 좀좀 좀 재밌지 이게 씨. 나 원래 지저왕도 심지어 있었어 이거 아씨 지저왕씨 지저왕, 지저왕 확지져버려씨